체이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연신수등학교입니다 n e t stop is p y e o Police Station. 이 밖으로 흐르거나 새수 한번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에왜왜왜 회색백이야? 왜, 왜아 이번에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입을 나아 싫다. <웃음> 너가 싫은 거 아무튼 색깔이 있는데 왜 색깔을 없애? 왜냐면 색깔 없이 명도와 채도를만 채색만 보고 싶어서. 아왜나 점심도 학식 먹었어? 그럼 저녁도 학식 싫어 인간이 왜그래? 이렇게 났어 이거 알지? 제일 더 났어 나, 나 원래 이래 <웃음> 너 왜그래? 나 원래 이래 원래 이렇다고 로아 <목소리> 버블티 먹고 싶어. 요즘 딱 먹어 봤어? 먹어 봐. 예, 이거 알지. 한번 먹어 아, <웃음> 쫀득쫀득해 어? 이거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지? 쫀득 <웃음> <웃음>